내 네, 차는 내가 갈랜다. 안녕, 동튜뷰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간혹 내 차가 아니더라도 타이어의 측면에 혹처럼 한 부위가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.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랫동안 올 경우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운전자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타이어에 생긴 볼록한 혹이 왜 생기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하겠습니다. 동튜뷰 교통안전공단 한 자료에 의하면 타이어 불량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에 비해 4배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타이어에 생기는 혹이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를 알려주도록 할게 첫번째 타이어의 볼록한 혹은 왜 생기는 걸까? 타이어의 측면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은 코드 절상이라고 하는데 타이어의 내부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보는 것처럼 타이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겹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카커스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타이어가 받는 하중을 지지하고 공기압을 유지시키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섬유재질의 보강재로 구성된 타이어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카커스 부분이 강한 충격을 받아서 손상이 되면 그 부분으로 공기가 몰리게 되고 타이어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발생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도로가의 연석에 부딪혔을 때와 또 과속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튕기듯 넘어갈 때 그리고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려 생긴 포트홀을 지날 때 외부에 강한 충격이 한 부분에 집중될 때 생기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볼록한 혹 괜찮은가? 한국교통공단에서 시험을 했더니 공기압의 손실로 인해 차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장거리를 장시간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내부에서 생긴 열로 타이어의 변형이 쉽게 오고 이미 손상된 부위가 더 부풀어 오르고 결국엔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고 운전자는 당황해서 급격하게 브레이크와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서 타이어는 휠에서 이탈이 되고 전복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예방법과 타이어 펑크 시 대처 방법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미리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넘도록 하고 포트홀이 예상되고 무리고 있는 곳은 서행을 하고 앞차와의 거리는 충분히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앞차가 주행 중 무언가 피하는 듯할 때는 앞에 장애물이나 포트홀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차의 차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도 포트홀이나 웅덩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차의 상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주행 중에 펑크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은 첫 번째, 당황하지 말고 두 번째, 핸들을 힘을 줘서 꽉 잡고 세 번째, 차의 상태가 직진을 할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브레이크는 절대로 받지 않도록 하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킨 후에 보험 출동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.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타이어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니까요. 나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 때문에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한 가족이나 또 주변의 다른 차량 사고 발생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를 줄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볼록 튀어나온 작은 혹이라고 절대 간과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. 지금 바로 교체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관련다 수고했어, 동티뷰